자, 타이틀이 무너면 숨어있는 가정법, 숨어있는 가정법.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숨어있다는 얘기 찾아야 되잖아. 꼭꼭 숨은 걸 찾아야 되는데 어디 있냐는 얘기요 이게. 자, 봐봐. 뭐는 나와있니?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했으니까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여기 보니까 이건 나와있단 말이에요. 가정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거기 나와있듯이 if가 아니야. if가 아니라 동사 부분이야. 봉사를 제대로 터치해야 된다고요, 요. 쿠드 그 플러스 원형. 뭐가 보여? 가정법 과거가 보이지 않아? 그지 가정법 과거. 주절에 뚝시코마 플러스 원형이었잖아요. 이게 바로 가정법 과거라는 사실만 예기 터득하면, 그럼 이제 뭔가를 찾아야 되잖아요. 이부절이 없잖아요, 이 푸절이. 그치 않아요? 이 푸절을 찾는 방법은 뭐냐. 코마를 쳐줬잖아요, 이렇게. 아주 고맙게 코마를 쳐줬어. 어, 이거 주절이구나. 다시 말하면 귀결절이구나 컴퓨터는 뭐할수 있을 텐데? 도울 수 있을 텐데 뭘 도와요? 자 이렇게 Make 동사 어형 나왔죠? 그리고 다음에 d e m s e l f 가 생략된 거예요 여기 닦게 스캔 오염식으로 사용되는데 이게 생략된 거야요 제기림목사 제기목조가 생략된 형태입니다 주어가 컴퓨터니까 컴퓨터는 뭐예요? 자 이렇게 도울 수 있다는 얘기야 이 컴퓨터 자체들이 뭐 하는데 그지 과학을 어떻게 텐접을 만질 수 있게 만들어는 거야 형체가 있다는 얘기죠 과학을 만질 수 있게 또는 뭐 하는 거야 어 만질 수 있게 만들거나 아니면 가르치는 거죠 되게 소리했던 이런 토픽 화제 주제들을 마치 뭐처럼 예술과 음악과 같은 이런 주제들을 어 가르치는데. 도움을 줄수 있을 텐데, 가족국가 봐요.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현재 사실을 왜곡시킨 거. 근데 아. 조건이 어딨냐면, 이거 봐봐요. 빨간색으로 칠게요. 요게 대표하는 거예 <거야>, 요게. <웃음> 여기까지가 <웃음> 이프절이야. 이프절을 <웃음> 저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야. <웃음> 너희 위드와 위드우스의 차이는 뭐니? 얘는? 얘는 뭐니? 위드는 유, 있는 거야. 위다우스는 없는 거야, 없을모. 뭐. 됐니? 얘는 있는 거, 얘는 없는 거. 얘는, 얘도 없는 거야. 모못이 없다면 또모이 없었다면. 약자로 쓸게. 됐죠? 그 차이야. 그럼 빨리 바꿀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 만약에, 우리가, 이거는 일반적으로 쓰면 되잖아요. 그냥, i 을 쓰면서, 과정법과거라는 가장,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힌트를 여기서 얻었잖아. 가정법 과거로 써주는 거니까 우리가 뭘 만들면 돼? 어? 일반적으로 써주고, 이을 써주고, 동사만 만들면 되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고, 있다, 라고 했잖아 있다. 있다, 있다, 있다. 대표적인 동사있어서 뭐 가지다. 해보지, 해보. 오케이. 이런, 이런 적당한 소프트웨어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치? 이러면 쓰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이렇게 쓰면 된다고. 소프트웨어. 끝났잖아요. 규수자 생성할 수 있잖아요. 아, 우리가 올바른 소프트웨어만 갖는다면, 가진, 우리는 뭐할수 있어? 이런 데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어? 과학을 만질 수 있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수 있고. 아니면, 결국, 예술이나 음악처럼, 그죠? 예술이나 음악처럼 뭔가 성립했던 이런 퍼픽 주제를 가르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것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280번. 여기는 뭐 평범하죠? 그냥, 가져와 놔 있고요. 얘가 만든 진주어가 투세이에요, 투세. 아, 그러면, 네디아라고 말하는 것은 안전해. 라고 나왔어. 어디까지 가니? 여기까지 가있지 네디아라고 말하는 것은 안전해. 자, 대초 속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나와있죠, 지금. 뭐가 나와있냐면, 어, 여러분의, 자, 컨트리뷰션, 기업, 공연, 공원, 이빠지 이런 거야. 수년에 걸친, 수년에 걸친. 몇 년에 걸쳐 여러분들이 이바지하고 공헌하는 것들이 이렇게 되어있죠. 뭐가 빠졌는데 우리는 뭐뭐할 텐데 뭐가 빠져 있죠? 뭐가 빠졌니? 뭐가 빠진 것 같은데 믿어고 싶어졌니? 이 빠졌으니까 이상한 현장이 된 거지. 믿어. 쉽게왜 이게 뭐야? 이게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이부가 이끄는 조건절로 만들어 단초야. 또 있잖아. 없다면이잖아. 여기 뭐하니 봐봐. 여기 시제가 나와 있잖아. 우디서부터 우드나비 해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우시코마프로스, 동생원형 나왔잖아. 과정법, 과거랑고 하는 과정법 가보니까, 자, 저거 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뭐할 텐데, 자, 우리가 했던 것만큼이나 그렇게 성공할 텐데, 성공하지 못할 텐데, 라는 뜻이 되지. 그죠? 아, 우리가 성공해왔던 것만큼, 그만큼 성공하지 못할 텐데. 여기는 뭐라고 쓰면 돼요? Without, 뭐뭐니까뭐가 없다면 이고 뜻이 되지. 뭐뭐가 없다. 면랬어 만져. 빨가색 여기를 만들려고요. 자, if 씁니다. if. 뭐가 없다면. 자, 이때는 Without은 공식이 정해져 있어요. 가정법 과거일 때는 어떻게 씁니다? If이 쓴다? If we w n e out for out. 됐죠? 여기 써주고 나머지 써주는 거예요. 음, 너의 뭐 이바지나 공원이 없다면 어디일까? 음. 이런지. 자, 수준에 걸친 너의 이바지 공원 이런 것들이 없다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자, 우리 지금 현재 성공한 것만큼이나 그렇게 성공하지 못할 텐데, 응? 성공하지 못할 텐데라 고 말하는 것이. 괜찮은가. 나머지 것도 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일단은 요거.